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음식은요 어,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낙지입니다 그 사실 이 낙지 먹방은 제가 어쩜 실버버튼을 받게 되기까지 약제 채널 성장의 한 30% 정도 이상을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낙지가 와, 저한테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을 줬었는데요. 이렇게 손가락에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젓가락에 꽂아서 이렇게 먹는 모습 이런 걸좀 재밌어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좀 다수 계셨었는데 반면에 입안에서 이렇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조금 좀 징그러운 것 같다. 이런 어,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 이름하여 한낙지 순한맛 어, 기절낙지라는 겁니다. 네. 이 낙지를 말 그대로 기절한 상태에서 생으로 먹는 건데요. 백문이 불여일견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. 먼저 바구니에 낙지를 넣어줍니다 방법은 간단하면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다음 씻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낙지, 점액질 다 빠지면서 그 이후에 민물이 만나면은 이친구들이 기절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헹구실 때는 민물로 충분히 많이 헹구셔야 돼요 안그러면 짭니다 짜지 않은 정도로 잘 헹궈주세요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둔화했죠? 응.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. 기절한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물기를 좀 빼고 닦아줘야 돼요. 네. 이 물기가 없게 어, 닦아줘야 됩니다. 뭐, 타올이나 행주 이런 걸로 좀 깨끗하게 물기를 좀잘 닦아주신 다음에 발을 뜯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, 완성이 됐습니다. 어 근데 보시면 낙지가 안 움직이죠?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죽은 게 아니고 신기하게 살아있습니다. 그러면은 움직이죠. 참기름에 담그니까 움직이죠. 네,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 이게. 자, 기절낙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까 일단 참기름에 담근 거. 음.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. 살아있는 상태의 낙지보다 굉장히 더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소금으로 해가지고 막 문지르고 그 다음 민물로 해가지고 헹구게 되면은 이 낙지가 가지고 있는 체액이 다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 자체로 좀 먹기 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국수 먹듯이 음 기절낙지는꼭 낙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, 죽어있는 낙지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이 맛도 안 나고 네,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음. 씹는 소리 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. 음 확실히 굉장히 더 깔끔하고 부드러워지니까. 깔끔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을 좀 추천을 드릴만하네요 음. 몸국수 먹듯이 잠재름에 담궈서 당그니까 창질이안 되니까 조금 이제 움직이죠 경직돼 가지고 음. 아, 소주 쓰면 안 되죠 사사사. 어. 아한잔더 음. 사사사 낙지가 이렇게 바닥에 나섰을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쫙안 아, 퍼져요 근데 죽어있는 거는 낙지가 죽었다 그러면 쭉 늘어져 가지고 퍼지거든요 예. 그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음. 안전도 서서서. 이거는 기도를 막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빨판 자체에 있는 흡착력도 많이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. 음?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몸통, 몸통이랑 머리 그 부분 것도 삶아 먹으면 또개가 막히거든요. 저 그것 좀 금방 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낙지 몸통 머리 이 부분 삶았습니다. 자, 사사사. 초고추가 따로 필요 없겠는데. 음, 필요 없어. 음.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나 이런 게 간이 잘 맞아요. 역시요. 아. 냉동됐다가 해, 해동된 낙지나 이런 것들은, 이거 이대로 삶으면은 물밖에 안 나와요. 신선한데 이거 삶으면 안에 또 씹히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. 음. 음. 자자자 자, 자. 자,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우리 목포에서 온뻘락지 기절낙지로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는데 이 낙지를 드실 때 여러분들 나는 입안에 빨판이 좀 달라붙는 약간 따닥따닥 달라붙는 그런 뭐 느낌이 좋다 그런 맛 때문에 이 낙지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, 심심하거나 좀 밋밋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, 깔끔하고 음, 부드럽게 해가지고 씹히는 질감 그리고 젓가락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낙지를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는 정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먹기 편하고 맛이 좋은 기절낙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